안녕하세요. 통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 자주 봅니다. 2억 3억 하락 거래 그래, 수두룩 서울 강북 건매 넘어 투매 시작되나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 기사는요. 바로 어제 7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집값이 2억 3억씩 뚝뚝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은 많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강북 서울권에서 2억 3억씩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많이 떨어지는 것은 요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매를 넘어서 투매에 시작되나?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직 투매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1, 2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더 빨리 처분하려는 투자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매를 넘어 급급매에도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투매가 나타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 최근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동영상이죠. 다주택자들의 반격 집값 지도가 바뀐다. 최근 서울시장 그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거래 절벽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죠. 보유세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원래 부자였던 데에다가 세금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팔려고 하면 비싼 가격에서 조금 내려섰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 필요가 없다. 언젠가 오를 건데 라고 돌아섰습니다. 급한 쪽은 바로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샀던 영끌족을 포함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자가 대출 이자가 계속 금리 인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기는 힘들고 비용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집을 팔고 내놓았는데 매수세는 없고 빨리 팔아달라 라고 하는 매도자 그 가운데 금매, 금매를 넘어서 급금매도 많아진다 그런데 급급매도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투매가 나타나는 것도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매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집값이 만약 폭락하면, 집값이 폭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은 모든 정부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값이 만약 폭락하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심지어 투명현상까지 이어진다면 그저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특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경제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투의 이야기가 서울 지역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 즉 다주택자들의 반격 집값 지도가 바뀐다 그 이야기에서 이제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는 더 훨씬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폭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부유층, 돈 많은 부자들, 그다음에 반대로 아주 반대로 서민청빛 같기에도 허득허득하는 서민청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산층 이 각각의 계층 자산 계층별로 집값이 폭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에게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려드렸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주택자 중심의 종부세가 대대적인. 개편되었습니다. 결과로 어떻습니까? 부유층은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 절벽이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반대로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은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대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죠. 소득은 늘지 않죠. 집값은 뚝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매 우려, 투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들은 답답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건설업이 불황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합니다. 아마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 건설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급되는 연관 산업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 우리가 한밭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임시식당 자 임시 식당에 이르기까지 정말 부동산 건설업과 관련된 연계된 산업은 거의 모든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역대 정부에서 건설 경기 그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죠. 어쨌든 부동산 건설업이 불황이 되면 일자리 감소하죠. 일자리가 감소하면 썸썸이즉 소비도 위축되겠죠. 소비가 위축되면 대출이자는 더 부담스럽죠. 당일 비용이 증가됩니다. 요즘처럼 대출이자가 계속 가파르게 오를 때는 더 한층, 더 한층 위험하죠. 그 결과로 가계부실 파산이 올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시너지가 생기면 금융부실이 될수 있고, 금융부실이 된다는 것은 환율상승, 우리나라는 아주 약간 힘이 없는 원화통화, 이것이 IMF를 생각할 때 고환율이 되죠. 환율 상승, 고차가가 됩니다. 그 결과 물가는 크게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한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건설업이 불황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면 가장 직격탄을 받는 계층은 바로 서민층이죠. 서민층을 직격합니다. 특히 무주택자 또는 영걸주택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비용이 증가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월세 비용도 올라가고 또연끌 주택한 사람들은 비용, 즉 대출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죠. 깡통전세 요즘 이야기도 나오죠. 깡통전세 수도권에서부터 계속 이제 서울까지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민층들 전세금은 얼마 되지 않고 월세가 많죠. 그다음에 또 각종 고금리 대출 등등의이 부동산 건설업이 불황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쇄 연세, 연쇄적인 일이 일어나면 서민청이 직격탄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보면요, 깡통 전세 주의보. 전세 7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4천만 원. 그러니까 내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싼 거죠. 서울 수도권 곳곳에 역전세 경고 등자 이런 기사들 흔히들 보고 있죠 이 기사도 어제 7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서민청들이 요즘 힘듭니다. 저건설 부동산업이 불황으로 치달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서민층이 직격탄. 자 어떤 기사 우리가 볼까요? 취학청을 위한 푸드뱅크가 비어 간다고 합니다. 푸드뱅크는 어떤 것입니까?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기부하는 은행입니다. 이 같은 푸드뱅크도 고물가에 기부가 뚝 끊어졌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기부가 뚝 끊어졌다. 그러니까 벌써 건설업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바로 서민층을 바닥에서부터 직격, 직격을 직격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부유청은 아주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증가합니다. 금융소득은 왜 증가합니까? 아시다시피 적금 이자가, 예금 이자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또 임대소득은 왜 증가합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집을 안 사니까 결국 임대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또 최근에 종부세 등 비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은 전혀 이상이 없죠. 다주택자 보유소 70%, 좋은 주택, 헐값으로 안 던진다. 앞서 우리는 거래 절벽을 가속화시킨다. 바로 종부세 인하 세제 개편이 초래하는 역량 그 이야기를 했죠. 자, 헤를드 경제 기사 해보겠습니다. 계좌에 찍힌 2천만원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입니다. 자, 이것도 어제 7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월세가 비싸더라도 전세가 비싸더라도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그리고 월세도 올라가는 거죠. 계좌에 찍힌 2천만 원이 한달 월세입니다. 한달 월세, 결국 강남에 아주 비싼 집이죠. 자, 부유층은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계속 폭락하는 부동산 집, 이런 것들을 아주 좋은 지역에, 근데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 집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줍줍 할 수도 있죠. 현금 부자이죠. 또 집을 더 많이 구매를 해도 세금 영향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안정적인 배당 상품도 가능하고 주식형 자산의 장기투자 결국 여윳돈이 많으니까 장기투자도 가능하죠.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오르겠죠? 결국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집,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 그냥 줍줍해서 장기투자 할수 있는 거죠. 달러 자산, 달러 배당 상품, 즉 환율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달러 배당 상품을 다 분산해놓으면 다 돈이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어려운 경제 이 시기를 지나면 항상 빈익, 빈, 부익, 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죠. 자 그렇다면 중산층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이 항상 있습니다. 중산층들은 즉 내가 가진 현금으로 예 근데 서울 집을 온전히 다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산층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이 매덕식 있습니다 자 주택 담보 대출이 매덕식 있는 실거주 집한채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대출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불편하죠 또는 대출을 내기 싫으면 그냥 내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중산층입니다 자이 같은 중산층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자산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버티기, 잘 버텨야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점검하시고, 지출도 점검하셔서 예컨대, 예컨대. 현재 거주주택에 내가 주당대가 너무 많아. 이러면 이것을 전세로 놓고, 왜냐하면 전세 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로 전환하고, 금융비용, 그러면 대출비용이 떨어지죠. 금융비용을 떨어뜨린 다음에 본인들은 값산 전을세로 옮겨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고개를 넘어서기 위한. 그래서 현재 자산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거죠. 자두 번째는 만약에 중사, 중산전 중산 가운데서도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을 계속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주택자들의 반격. 이제 무주택자들,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는 경쟁자가 다주택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경쟁자는 다주택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두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말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주택자들이 현금 보유, 자 그것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크게 떨어진 역세권의 아주 괜찮은 지역의 집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경쟁.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내집 말에는 목표지역을 잘 정해시고 내가 어느 지역에 집을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집을 할수 있는 가격대를 잘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집값 동향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계속 떨어지게 근이하고 발장 끼고만 계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상대는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적립식 투자 등 목돈 마련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마찬가지로 주식들 수익형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돈으로는 투자하기 힘들지만 매달 적립식 투자 이때 좀 지속적으로 해 보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이제는 서민청입니다 서민청은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송구합니다 딱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버티고 탈출하기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탈출? 부채에서 탈출해야겠죠. 이자가 너무 자꾸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채 탈출 돈이 없어서 빚을 내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채를 탈출하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득 늘리기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좋지 않은데 소득 늘리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책에, 근데 기초연금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못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출 줄이기. 더 이상 어떤 지출을 줄이라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저 역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릿고개 넘어가야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네 네번째 고금리 적금 등 종잣돈 마련 참 제가 현실도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서민청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투자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불안정하고 이 투자는 여유돈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유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설령 이달에 있다 하더라도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적금 그나마 지금 적금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고금리 적금 등을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좀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너무너무 부채도 갚기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더 이상 줄일지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 빚은 쌓이고 그러면 신용회복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개인회생제도 등등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같은 신용회복제도들은 자본주의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계속 낭떨어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음, 그래서 적극적인 부채 탈출, 소득 느리기, 지출 줄이기,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그점 저도 정말 미안하지만 대신 너무 낭떠러지에 몰렸다 생각하시면 절망하지 마시고 신용회복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조심하셔야 될게 내가 정말 답답하고 다급할 때는 달콤한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에 그냥 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죠? 금융사기. 금융사기는 정말 조심하시고 일학천금 생기는 것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나한테 왔다. 누군가가 그런 정보를 나한테 전해준다 하면 그것은 100% 사기다. 꼭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값이 폭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결론 가정경제 핸들 단단히 붙들어 잡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기사처럼 품의 수준에 이르르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바로 서민청인데 그분들께 대해서 저도 마땅하게 뚜렷한 해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이 방송 마치면서도 미안함을 전하면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몇 가지 것들 기억하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단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